저는 26살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6년을 살면서 좋아만 해봤지 누군가가 날 좋아한 적은 처음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미치겠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 온 지는 거의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동네에는 정신이 모자란 여자분이 계십니다. 나이는 대략 30대 초반쯤으로 보이고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함지르고 다니거나 이상한 차림으로 이상하게 걸어 다니거나 기어 다니거나 합니다 딱 봐도 정신이 온전한 분 같지는 않더군요 동네에서도 불쌍한 여자라고 여러 주민분들이 도와주거나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아무튼 4월 말에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머리 만져준 원장님도 너무 예쁘고 잘 대해주시기에 기분이 좋아졌죠. 그때 미용실 안으로 그장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이 친동생 대해주듯 그 여성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감동받아서 보기 좋아요. 라고 한마디 했던 게확근이된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아파트 입구에 분리수거장에 가면 마치 약속한 듯이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제 쓰레기를 버려주고 배시시 웃는데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고맙다고 웃어주었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게 그날 그 시간이면 항상 나타나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를 좋아해서 그런다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냥 착하고 순수해서 이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여자와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괜히 이상해지더라고요 마트에 갈 때나 책방에 갈 때나 약속이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갈 때나 마치 제가 나오는 것을 미리 보고 쫓아온 듯이 항상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단골로 삼은 그 미용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머리를 정리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그 여자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말투로 이상한 걸 물어보는데 부담을 넘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사실 사람의 얼굴이나 행색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머리는 떡이 져있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웃을 때마다 누런 이가 보이고 얼룩진 입술 사이로 침이 질질 흘러나오는데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 이전에도 어떤 남자한테 그랬다가 신고당했는데 정신 지체 하라서 그냥 풀려나왔고 그 피해 남성은 도망가듯 이사를 가버렸다네요. 집앞 헬스 관장님이나 같이 운동하는 형들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까지 계속 저에게 걱정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며칠 후 집에서 혼술하고 병이 좀 쌓였길래 분리수거하려고 나갔는데 역시나 나타나서 도와주더라고요 갑자기 좀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서 이러지 마시라고 짜증내니까 쓸쓸한 표정으로 뒤돌아 가더군요 상처를 준것 같아서 찜찜했지만 그냥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체통에 보낸 주소도 없고 그냥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두 말만 무한 반복되는 글인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분명히 그 여자가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는데 그 뒤로 폭탄 메일처럼 수십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밤새 적었는데 찢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행복해요 이런 식의 편지가 계속 배달되어 왔습니다 짜증나서 그대로 분리수거장 가서 버렸고요 누군지 확실히 보려고 하루종일 숨어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애인 여성이 몸을 비틀비틀 좀비처럼 움직이며 저희 아파트 동에 와서 편지를 꽂아놓고 가더군요. 딱 잡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너무 좋다고, 좋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치고 찝찝함을 넘어 더러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찢으면서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일을 더 키운 셈이 됐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여자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고함을 치고 다녔는데 그 고함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정말... 토할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 정확히 2시 40분경. 갑자기 저희 집 문이 쿵 하더니 으어으어, 으어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눌하면서도 늘어지는 그 좀비 같은 소리는 딱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집 벨이 고장이 나서 벨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나니 문을 발로 찬것 같더군요. 저는 그 소리에 깨서 덜덜 떨고 있었죠. 저도 일반 건장한 남자이지만 진짜 무섭더군요. 그때 다행히 위층 아저씨께서 내려와서 그 여자한테 엄청 큰 소리로 욕하며 쫓아냈는데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처럼 너무 놀라서 한시도 못 잤습니다. 혹시나 하고 문을 열고 밖을 보니 이번엔 현관문에 립스틱으로 사랑한다고 적어놨더군요. 누가 볼세라 빡빡 닦았는데 닦는 도중에 혹시 나타나서 괴롭힐까봐 두려움에 식은 땀이 뻘뻘 나고 손까지 떨렸습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 시달릴 것 같은데 신고해봤자 다시 풀려날 거고 아버지 회사 때문에 이사도 당장은 힘들고 진짜 미치겠습니다